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고 뭘한게 없어요 저도 사실 놀고 싶죠 놀러 가고 싶죠 당연히 근데 남들 놀때 나도 같이 놀아버리면 저도 바닷가 가고 싶어요 저도 좋아해요 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쉬는 날이라 계곡이라도 갈라 그랬어요 근데 비가 와 병원을 가야해 다크서클은 없어지질 않네 햇빛을 볼 시간이 없어요 비타민 D를 챙겨 먹는데 사실 저 비타민 D는 딸내미 겁니다 1년에 한번 뿐인 여름 바캉스 시즌 집을 떠난 다른 곳에서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데를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디 가요? 어디 요 공장에 들어갔어 음, 다 왔습니다 쉬는 날만 되면 비가 옵니다. 어디 좀 가보고 싶어도 비가 와요. 하고 싶은 게 생겨도 비가 와요. 쉬는 날이면 뭐합니까? 비가 와요. 하, 근처 계곡이나 갔다 올라 그랬는데 비가 와요. 쉬는 날인데 또 쿠팡 플렉스에서 반품 빼고 문자가 올리자마자 뭉지 손가락 눌렀어요. 단가는 무료 1,800원 눌렀어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쉬는 날인데 어우 도착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의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서 응원도 있지만 간혹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스프레 아니냐 서민 코스프레 작작해라 서민 코스프레라 제가 서민이지 그럼 제가 무슨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가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서민 코스프레이고 싶어요 서민 코스프레로 영상을 찍으면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요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은 뭘 해야 되지? 내일도 일해야 되지? 오늘은 얼마를 벌었지? 내일은 얼마 벌었지? 이런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영상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제 모든 걸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유튜브예요 제 일기장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십니다 비서로 계신 분은 비서의 하루 대학생들은 대학생의 하루 각각의 일상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똥오줌 싸는 것까지 지하철을 몇시몇분걸 타는데 아마 그렇게 찍었으면 시청률도 안 나올 거고요 조회수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러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수익창출이 된 유튜브 채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그렇게 마냥 지겹게만 올리면 누가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요. 뭐 딸내미를 어린이집에도 데려다 주고요. 화장실에서 똥오줌도 싸고요. 그죠? 아, 밖에 나가서 짜장면도 사먹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누가 제가 아침부터 똥오줌 싸는 것까지 다 궁금해 하겠습니까 모든 걸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오해의 요지도 있고요 제가 서민 코스프레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심지어 어떤 댓글에 보면 제가 강남산데요 강남은 살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 있어요 전 강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산부인카가 압구정동이었어요 심지어 그 다음 영상 댓글에는요 제가 나는 여기 살지 않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더니 집이 크다 방이 몇 갠데 뭐 이렇게 또 친절하게 그래서 오해 오지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 남겨야 된다 라고 또 댓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 그렇게 하나 하나까지 제가 밝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하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지금 사는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전 부동산이 없어요 아니 왜 찍을 게 없어서 맨날 그 영상만 찍냐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학생은 대학생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비서들은 비서의 하루 브이로그를 찍고요. 저는 이게 제 일상이에요. 제 일상이에요. 제 일상이에요. 내 일상인데 어떻게 다른 걸 찍어요? 꾸며낼 것도 없어요. 그들의 일상이 있듯이 저의 일상이 이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의 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어, 가끔씩 이렇게 일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나 힘들게, 뭐 피곤한데,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댓글들을 보면, 순간, 나도 모르게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보내주시는 그런 이메일들도 잘 읽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날씨도 덥고, 가끔씩 비도 막 미친 듯이 내리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잘되실겁니다 오늘도 끝났습니다 끝